프랑스의 어느 도시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 아들입니다. 평소처럼 친구들과 이성 <목소리도> 친구 애기를 맞아, 맞아 맞아. 나누며 하루를 맞아, 맞아. 보내고 아니야.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파란 머리의 대학생 엠마와 마주치게 됩니다. <놀람> 아델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지루하고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아델은 결국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델은 길에서 우연히 본 엠마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학교 시간. 아델은 같은 반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그러다 갑자기 뽀뽀를 하는 친구 거부를 못한 아델은 잠시 정신이 혼미해졌네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여자들만 가는 카페에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엠마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아델과 엠마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델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의 방향을 못 찾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엠마는 아델과 헤어지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엠마를 그리워하던 아델은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엠마는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완전한 이별을 마주하게 됩니다. u pas pardonner. Mais si 어느덧 시간은 또몇 년이 지나고 아델은 엠마의 전시회에 가게 됩니다. 불꽃에서 가장 높은 온도의 파란 색깔처럼 뜨거웠던 둘만의 추억을 기로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